항상 에고는 몰라 괜찮아 해서 선정바람 이를 쓰셔야 돼요 몰라 괜찮아 를 통해서 에고로 살아가지 마시고 에고를 버리지도 마시고 에고의 본질이 참나라는 걸늘 알고 계셔야 돼요 에고를 그냥 두면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예요 참나랑 접속될 때만 우주 하느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든든한, 빼기 든든한 존재가 돼요 고아에서 아주 이 왕족이 될 수도 있다고요 왕자가 그러니까 에고를 비천하게 두지 마세요.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두지 말고 몰라 괜찮아면 에고가 힘을 빼기만 하면 내 안에 에고의 뿌리 자리, 아버지 자리가 드러납니다.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아버지 계신 줄 알아야 돼요. 요거를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. 이론으로만 하면 안 되고 체험 있고 이론 있어야죠. 이두 개가 만나야 되니까 원리도 아셔야 되지만 원리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체험을 꼭 해서 두 개를 맞춰 주시면 돼요. 뭐 별거 아니고.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애고가 애고가 그렇게 무상하고 탐 괴롭고 탐진치의 존재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참난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애고를 보면 애고가 뭐로 보여요? 왕자로 보이죠. 성자로 보이고 불자로 보이죠. 부처의 불성의 자녀로 보이고 성냥의 자녀로 보이죠. 그때의 애고는 위상이 달라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애고가 아 이건 엄청난 자리구나 내가 아버지의 분신이고 시공을 초월한 아버지가 시공 안에 모습을 나타낸 분신이 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책임이 확중해집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교식으로 업을 지을 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데 이 세계를 청정하게 해야겠구나 하는 이 지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선정바라밀이었죠 이게 선정바라밀로 참나를 통해 애고를 다시 재확인하고 나면요 에고가 아주 귀한 자리가 되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체 유심조라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건 에고를 통해 보고 듣고 맛봐요 내가 보는 거예요 요 펜이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펜을 보고 계신 거지 이해되세요? 여러분이 에고가 지금 이 펜을 봤기 때문에 에고를 통해서 펜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들어온 거죠 경험하는 모든 거는 에고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의 에고라는 모니터에 뜬 거예요 다 보고, 듣고, 뭐 생각하고, 울고, 웃고, 다. 에고를 통해 우주를 여러분은 체험하시기 때문에 에고가 에고가 귀한줄 알고 나면 이 우주 귀한 줄도 압니다.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. 에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참나의 분신이 에고기 때문에 참나도 알고 에고도 우리가 잘 껴안아 줘야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. 에고가 벌리는 생각이니, 말이니, 행동이니 이런 것들도 함부로 할게 아니고 참나와 함께, 아버지와 함께 하나씩 양심에 맞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나옵니다. 그러면서 선정만 있나요? 그럼 방금 이런, 이런 원리들이 다 이해되는 게 반야예요. 반야가 뭐냐? 진리를요, 인식하는 거죠. 여러분은 진리를 경전 봐야 아실 것 같죠? 지금 여러분 마음을 보시면 진리가 보여요. 에고가 뭔지, 참나가 뭔지 온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. 에고도, 참나도. 그럼 선정을 통해 에고와 참나를 두루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? 진리라는 게 당연히 여러분한테 파악이 되죠. 반야바라밀이 작동해버려요. 즉, 아, 에고는 이런 물건이구나. 아, 참나는 이런 물건이구나. 참나로 에고를 경영하려면 육바라밀로 경영해야겠구나. 조금 앞서 나갔지만 이런 생각까지 하나씩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참나가 나한테 생각, 말,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가? 그게 육바라밀이에요. 육바람일, 여섯 가지 원리로 참나가 나를 인도하는구나. 에고가 참나랑 같이 계속 붙어있으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. 에고를 자꾸 바꿔놓으니까요. 사랑으로, 정의로, 지혜로, 예절로, 성실로, 몰입으로 자꾸 바꿔놔요. 그럼 이 여섯 가지가 참나의 속성이구나 하는 걸에고가 자꾸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알아냅니다. 아버지랑 함께 있다 보니 자녀가 자꾸 아버지를 닮아간단 말이에요. 그럼 이 자녀가, 애고가 어떻게 닮아가는지를 관찰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공식, 이게 진리입니다. 그래서...